녹두전 얼 추석은 녹두전을 좀해 먹으려고요 녹두를 이제 불리려고 그래요 쌀은 반 컵만 불려서 불려야 되니까 녹두도 불려서 껍질을 다 벗겨내야 돼한한시간 불렸어요 쌀도 불리고 어 녹두도 불리고 녹두가 불으니까 이렇게 많아졌네요 이거 껍질을 다 이제 벗겨야 되니까 콩 껍질 벗기댔기 그렇게 벗기는 거야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면 껍질이 다 나가. 콩 나가지, 응. 응. 다 됐어, 그만해야지. 됐어. 쌀도, 쌀은 조금이니까 조물조물 치면 되지. 1컵을 복한컵 반만 쌀을 넣고 이제 이런게딱 넣고 물이 끓으니까 소금물을 좀 넣어주고 소금 숙주를 살짝 데쳐요 살짝 데치면 꺼내서 찬물로 물 도라지 고사리는 삶아진 거니까 비린내 안 나게 그냥 뜨거운 데서 살짝 만들었다 뺄 거예요. 물기를 꼭 짜서 송송송송 썰고 도라지도 꼭 짜서 고사리도. 그 다음에 김치. 돼지기에 가른 거 100g 이거 예, 밑간 할거예요 소금 좀 넣고 후추 좀 치고 참기름 돼지 냄새 나니까 조금 잡내 잡아주게 정조금 조금 넣어줄게요 조금만 재나 간에게 이거는 부침개 위에다가 고명을 얹을 거 후추도 좀더 쳐주고 소금 조금 에헤이 예. 어? 이거? 아니 그래 뭐 내가 뭐 생각이 났어 뭔 생각? 너는 그렇게 해. 난 이렇게 할 거니까 여기 달 거야? 응 여기 어, 돼? 그래. 내가 할게 핫 아, 뜨거 워와 너무 뜨겁다. 이거 젓가락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렇게 해. 빨간 것도 이렇게 해야겠 해야. 음. 이거 얘는 작네 어 음. 아, 뜨거워 아이고 그리왜글로뒤집 기름 엄청 씻네. 음. 맛있어. 만나보러, 만나보러, 만나보러. 조금 띄워 먹으니까 만났는데. 가운데 넣으니까 더 낫네. 더 나서? 음안열잖나고음 음. 좋은 거 알려줬어. <웃음> 맛있다. 아되기 녹두 두컵 갖고 많이 부치겠네요 많아 이것저것 들어가서 음. 자 녹두 녹두 두 컵이 이렇게 많아요 와 엄청 많네요 근데 맛있어요 <웃음> 그래서 올 추석에는 녹두 부팅계를 해봤어요 음, 감사합니다